안녕하세요. 김윤지입니다. 어느새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추석 연휴 동안 가족분들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김윤지도 최대한 빨리 찾아뵐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. 그럼 해피 메리 추석!